부평구는 지난 26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부평굴포 누리기후변화체험관 주변 하수암거 복개구간 일원의 생태축 연결녹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12월 둘째 주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6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평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1년부터 유엔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걸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평구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2021년 이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의 목표체계와 연동한 17개 목표, 35개 세부 목표, 그리고 76개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85개 단위가제를 구조로 합니다. 이로써 총 153개 세부사업과 336개 성과지표로 구성된 각 부서별 2021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평의 지역적 특성 반영과 민관의 수평적 소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금껏 지속가능발전 1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만큼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정부 중 하나인 부평구가 유엔의 글로벌 공동목표를 같이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부평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주변 하수암거 복개구간일원에 생태축연결녹지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공사는 갈산 유수진의 하수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콘크리트로 하수박스 복개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둘레길 연결을 위해 생태축연결녹지 조성이 추진됐습니다. 생태축연결녹지에는 산철쭉 영산홍, 잔디 등을 식재해 화단을 조성했고 목재데크 포장을 통한 개방된 문화공간도 완성됐습니다. 더불어 파라솔을 포함한 앉은 벽과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안한 휴게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변 펜스 철거 후 강화유리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하고 개방감 있는 쾌적한 갈산 유수지 조망을 완성했는데요. 타악트인 오픈스페이스 광장 공간에 설치된 원형화단과 꿀벌 조형물이 더욱더 아름다움을 더했고 새롭게 만들어진 포토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된 생태축 연결녹지와 광장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기후변화체험관 및 갈산유수지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임신부를 위해 비대면 임신부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부로 등록한 분들은 오습크림, 영양제, 주차 스티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부평구에 주소를 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제출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헷갈리는 법령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법령 유관 해석 d b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유관 해석 d b 는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림이 홈페이지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각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부평구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질 부평구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월 10만 이상 방문하는 공간부평 블로그에서 온라인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구정소식, 맛집, 축제, 문화공연, 핫플레이스 등 부평구의 다양한 모습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평 맛집은 내가 정말 잘한다, SNS는 누구보다 활발하다, 사진은 내가 정말 기가 막힌다, 아니면 이번에 한번 부평구 홍보대사가 되어보고 싶다. 이유 막론,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부평구 홍보 담당관 뉴미디어팀에서 오는 29일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